안녕하세요 보험금 팔레방입니다 사망진단서상 외상성 만성경막하출혈 비외상성 만성경막하출혈의 경우 상해사망보험금은 부책인지 여부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법 2 0 1 3가합529455토대로 명확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부의 판단 쟁점 이 사건 사망이 외래의 사고로 인한 것인지 여부 망인은 선행사인을 외상성 외 경막하 출혈로 하는 외인사로 사망하였고 망인이 119 구조대에 의하여 발견된 후 처음으로 후송된 병원인이 병원의 의사가 망인의 전자차트 및 영상기록을 토대로 작성한 소견서에 의하면 망인의 병명은 외상성 만성경막하출혈, 비외상성 만성경막하출혈이고 구체적으로 원고는 2011년 11월 17일 의식소실된 채 발견되어 위 병원 유실에 내원하였고 과거력상 신부전 고혈압 병력이 있으나 일반적으로 만성경막하출혈은 외상성인 경우가 대부분이며 일부에서 자발적으로 발생할 수 있으나 내원 당시 혈액 응고, 표소판 수치가 정상치인 점을 감안할 때 자발성, 비외상성, 경막하 출혈 가능성은 극히 낮음. 그러나 외상식이나 정도는 불명확함이라고 작성한 점. 인제대학교 상계병원의 의사 F는 망인에 대하여 2011년 11월 17일 내원할 당시 두부 안면부에 외상소견이 있으며 의식 혼수 상태였고 뇌전산화 단층 촬영상 뇌경막하 혈종 만성으로 뇌압박 소견이 있어 혈종 배액 수술을 시행함 수술 소견상 만성 혈종으로 추정되는 혈종이 배액됨 만성 뇌경막하 혈종은 외상에 의하여 발현되는 것이 대부분의 경우이며 때로는 뚜렷한 외상 소견이 없는 경우에도 자발적으로 발현되기도 하며 출혈 소질이 있거나 내혈관 질환이 있는 경우 나타날 수 있음 그러나 그 빈도는 매우 적음 이상의 여러 정황으로 미루어 본 환자의 경우 최근 발생한 두부 손상이 증상을 악화시켰을 것으로 판단됨이라고 작성한 점에 비추어 보면 망인은 외상으로 인한 경막하 출혈이 발생하여 사망에 이른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쟁점 보험금의 선정에 있어서 망인의 기왕증을 고려하는지 여부 피고가 의료자문을 요청한 지병원 의사는 망인에게 최소 3주 전에 두부 외상 병력이 없다면 기왕증에 의한 혈액 응고 장애로 인하여 소량 출혈이 발생되고 이후 혈종이 점진적으로 커진 것으로 사료된다는 내용의 회신서를 작성하면서도 만성경막하 혈종은 두부 외상에 가장 흔한 원인 이라고 적시하였고 다른 의사는 특별한 외상병력이 없었을 경우에 만성신부전 고혈압 등에 의한 혈액응고 기전의 기능부전으로 만성 경막하 혈종이 유발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작성하였는 바 결국 이러한 회신의 내용은 망인에게 두부 외상 병력이 없었음을 전제로 기왕증으로 인한 영향을 추측하는 것에 불과한데 앞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이 최초로 내원한는 교실에서 망인에 대하여 두부 안면부 외상 소견을 내고 망인이 전원된 병원에서 두피 및 안면부 자상을 진단하였으며 망인에게 이 사건 사망 이전에 기록상 외상병력이 없는 것만으로 망인이 이전에 외상을 입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위각학증거만으로 망인의 기왕증이 이 사건 사망에 미친 기여분을 구체적으로 산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